다시 왔습니다 어 이거 소리 존나 커졌는데? <웃음> 아니 이게 왜 초기화가 돼 자꾸 이상해 이거 컴퓨터에서 잠깐만 나 이거 시간이 엄청 갔는데 이거? 이상한 소리가 난다? 으아 으아 으아 너랑 놀고 있을 시간이 없어서 엄마 아아 까자 어. 어못 먹어 이곳을 먹고 이렇게 간다 <웃음> 오 이펙트가 있네 아 이거 어두워서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다 이 버섯밭인데. 안보여! 앞이! <웃음> 이거 어떡해! <웃음> 집인 것같아 어! 집이야! 집... 어불 켜고 이씨 너무 어둡잖아 이거 남판자 어디갔어 잡아. 이거 넣고 그렇지. 문 닫고. 에? 무이 없어? 잊지롱. 아. 어... 우리 펭귄님이랑 스타투 협동전을 어... 하고 왔습니다. 정말 재밌더군요. 대아카가 새로 출시가 되었는데 정말 괜찮은 사령관인 것 같아요. 나무가 없군 이제. 아 이거 사방팔방 뚫려 있는데 큰 일이 났어요. 지금 음, 우리는 오늘 이 밤을 버텨야 될 것인데 버틸 수가 없다. 잠깐만 이거 수리를 먼저 하자. 슬리리드리드리드리리리아리드리아 네. 아! 아, 깜짝이야.. 리드 슬리드. 슬리드. 슬리드. 리드이리드슬리 이새끼야 아! 겟! 겟! 흥! 도망가야지! 아... 저 개... 호러 잡념 새끼! 이거나 쳐먹어라 이 겟! 뭐야 <웃음> <뭘> 저 새끼! <웃음> 어니 끝까지 뭐하는 거야? 그래?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잘 됐어? 아... 개지랄 떴다 저거 들어와봐! 들어와봐! 들어오면 뒤지는 거야? 하하하하! 응? 아, 아, 아, 아, 아. <웃음> 아니, 그러게, 왜잠자리 사자에! 어? 개드랑이 털을 건들고 그러나! 픽없군요 이럴때는 말이죠 어... 약이 없다 약이 없어 <웃음> 술을 마신 에? 술을 마셔 버리기 어! 약 있었네 에 상관없습니다 약은 집에 많기 때문에 와, 문은 제다 열어 놨어. 음. 아주 정겹군. 이 느낌. 아주 좋아. 자, 선반에 아무것도 없고. 어? 이걸 주술 수가 있어? 브로큰 글래스? 한번 주서 볼까? 그냥 없애는 거 아니야? 어, 이걸 다시 흩플릴수 있나 보구나 어줄쓸수 있게 해놨네요 아, 좋아요 아, 저기 또 개지랄이야 강아지가 들어와 널 잡고! 오늘 아침을 맞겠습. 아. 아니 왜래? 아니 왜래 이거? 아, 진짜. 뭐야? 어 뭐야. 아침 된 거야? <웃음> 야 이거 뭔가 어... 패배감이 드는데? 어 진행이 후딱 됐네요 어떻게? 어, 그래 그래 좋은 현상이야 일단은 정비를 합시다 아, We are stuck with each other. Gasoline을 줬 f t e r making sure I also read the second sentence, the men take out. Hmm. 음. 내 옆에 가솔린을 주었어. 이걸 사야되는 것이니까 사자 사고 스킬 찍자 야, 두 번째 스킬입니다 애시드 블러드 내가 한대터 맞으면은 어, 엘리언 피처럼 강력하진 않지만은 산성피를 어, 적들에게 상처를 입힐 수가 있습니다 서드아이, 뒤통수에 눈이 달리게 됩니다 액티브형 스킬이구요 <웃음> 음. 다른 액티브가 활성화되어 있으면은 이걸 역시 키지를 못합니다 러너 이것도 액티브 스킬입니다 아니 이럴수가! 어 이거 네 번째 스킬이 없어졌는데? 뭘 원래 뭐 있지 않았었나 이거? 아니 이거 아닌가? 소리 지르는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아 그거 세 번째인가? 야 이거 바뀐 거 같애 음... 일단 피오풀 쓰고요 일단 러너 찍겠습니다 러너 찍고 써다이 필요 없고 애시드블루도 찍어야겠네 아하... 이게 이게 이러면 안 되는데 생굴이 당당 서성당당 아. 아침에 개한테개 털렸네 진짜 아 나무랑 풀의 스멜이 느껴진다 발작으로 꺾여지는 땅 생각이 여기는 어. 아이고. 이걸 원했던 것이 아닌데. 너 피곤해 보이는구나. 여기 나랑 함께 누워 보자. 정말 보드러워 그들이 아름답게 노래하고 있어. 틀리지 않니? 완전히 죽은 사람이 이제 말을 하고 있다 야 소리가 정말 크군 잠시만요 어 사라졌어 몰카인가? 자 이번에도 너를 잡을 것이아한대 치고 이 무덤을 이용해서. 한 대씩 치면 됩니다. <웃음> 아, 어, 아!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자, 이렇게 때리고. 에헤헤헤헤 쫄거 없어! 내가 이기고 있어! 아! 리치가 짧았다! 어! 야호! No sleep for the wicked 뭔 뜻이야? <웃음> 번역이 될 겁니다 여러분! 흐음 <웃음> 음 <웃음> 삼나를 얻었습니다 셔벨 블라이드 자, 워크벤치를 일단 업그레이드를 하면은 이제 저도 삽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삽기사가 될수 있는 것이다. 굉장하지? 일단 파밍을 해야겠군. 어디 보자. 샤니스톤. 샤니스톤 두개 있으니까 일단 이것을 팔게요. 팔아서 나가지 말고 팔아서 패브릭을 아니야. 야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개코 정신 차려 그럴 때가 아니야 봐봐 모자르자니 이거 사고 어 너무 판자 이렇게 사자 그냥 어다 써버리고 어뭐 아낄 필요 없이 막 해버려 그냥 어? 집을 일단 정비해보죠 문을 만든다 여기는 바로바로 바로 열어야 되니까 저렇게 냅두고 여기는 바리게이트로 칩니다 바리게이트를 땅땅땅 땅, 땅 치고 밤에 이벤트로 인해서 문 앞에 누가 똑똑 하고 아이템을 놓고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저쪽은 노, 어.. 바리게이트를 치지 않고요 일단 여기를 이렇게 이중으로 막아놓는 것이지. 짜라. 이렇게 더 완벽할 수는 없는 거야. 그리고 여기도, 여기도, 여기를 해야 될 나? 저기는 하지 말고. 아, 이쪽을 막는다. 아니야. 아, 어? 못이 없군. 그래. 어? 내가 죽은 게 있어 여기. <웃음> 죽었는데 여기서 또 살아나고 아 이거 왜이래 진짜 제발 이러지 말자 우리 우리 사이에 이러기야? 우리 이러지 않았잖니 일단 아이템을 다 넣어버리죠 다 넣어버리고 이게 이제 여기서 며칠밤을 지내다 보면은 벤시가 찾아오죠? 까마귀처럼 생긴 여성형 몬스터가 튀어나오는데 이 여성을 죽일 경우에는 어, 엄청나게 무시무시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빽 소리를 지르면서 거기서 이제 작은 까마귀가 기어오면서 저를 마구마구 괴롭히기 때문에 그것을 피해서 이리저리 다녀야 되는 루트도 미리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정도 어... 요... 창문들을 넘나들 수 있게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쪽 열린 곳 창문... 문... 이거 다 막을 수가 없잖아 어? 다 막아봤자 자원만 좀 소비가 될 뿐이라서 의미 없이 소모가 될 뿐이라서 어차피 밖에서 뿌시면은 다 부질없는 짓이기 때문에 일단은... 툴박스를 어디로 가봐야겠군요 못도 부족하고 왜 툴박스를 팔지 않는 것인가 자네는 자네 이러면 안돼 이러면 안돼 일단은 스태프를 두개 이렇게 가져간다 플레어를 넣고요 이거를 임시방편으로 쓰는 것이지 해서 어, 퓨트랙하우스로 가는 게더 나을 것 같다 저쪽으로 가서 빠르게 파밍을 한 후에 저쪽에도 패브릭이 있으니까 인벤토리를 먼저 늘리고요. 그 다음에 이거 일단 가져가고 어... 하... 횃불을 가져가도 될 텐데 횃불을 가져가자 차라리 이게 더 빨라 어디 보자 어디 보자 둘다 똑같은다 대신 가솔린이 많고 수리비 적으니까 깨솔린을 사용해서 횃불을 만들고 이건 넣어놓고요. 이렇게 가져가는 겁니다 아.. 좋은.. 좋은 계획이야 좋았어 이제 사일런트 포레스트의 얼굴 간판이라고 할수 있는 표트레 음.. 저기도 까부는 새끼가 있군 <웃음> 뭐뭐뭐 뭐, 뭐 어쩌라고, 어쩌라고, 어쩌라고, 어쩌라고, 어쩌라고, 어쩌라고, 시앙 너무 새끼오 피했어. 오오오오 그렇다. 이거지, 어어, 뭐야? 이거 리치 짧아진 거니? 왜안 맞아? 에, 에, 에, 에, 아주 손쉬운 상대죠 괜히 에너지를 들일 필요가 없는 상대야 헉! <웃음> <웃음> 어! 하... 날 봤네 어젯밤에 나의 상처를 너를 죽임으로써 보다듬을 것이다 아주 자빠지고 그냥 뒹굴고 신나게 그냥 아 넘어왔는데? 어... 시체가 있습니다 이것을 오픈하면은 뿌직! 하고 터지기 때문에 건들지 않겠어요 하... 여기서 가는 도중에도 아이템이 많이 파밍이 됐군요 다시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아니! 배어트랩이여기서부터 이제 숨겨지는군요 이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만약에 플레이 하신 분들 계시다면은 저렇게 풀스에 반쯤 가려져 있기 때문에 저것을 매우 매우 조심해야 돼요 공 오드... 미트 일단 넣고요 야 에센스 얼마나 필요하냐? 캬... 800개는 필요하네? 일단은... 아니 너는 아니지? 이렇게 넣고요 다시 가도록 하죠 아 협동전 하는 걸 녹화를 했었어야 되는데 저널 있다. 그린도 보고 있다. 하하린도 <웃음> <그림도> 보고 있다. 하하린도 <웃음> 보고 있다. The title is the 하 s 그 of 린도다 봤겠지? <웃음> 난 너에게 절도 강요한 것이 아니야. 저것을 잡을 수 있을까? 먼저 밥버리네자 로프 못 판자 이쪽이다. <웃음> 일로 넘어갑니다. So In this place l o o 오철 하우스에 있는 것 같다 거미줄이 여기저기 쳐져있다 포스트카드 1961아 송진냄새가 나는군 똑똑똑 거기 누구요? 어난 나가지 않을거야 주차장에 있는 그 짐승이 없어질 때까지 깨솔린 이죠 여기 아이템이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많이 챙겨야 됩니다 이걸 주는 이유가 이걸 없애기 위해서인데 저는 펫불을 미리 들고 왔죠 이것을 사용하려고 개가 있기 때문에 똥개를 잡아주시면 돼요 그러면 피오텍하고 거래를 할수 있게 되죠 그리고 방 곳곳에 버섯이 있는데 버섯은 나중에 와서 따먹기로 하죠 일단 중요한 거는 털박스 블루프린트 피오텍이 그린 로켓 블루프린트입니다 아, 이거 가져야 되는구나. 락픽 가져야 돼. 문이 열려 있습니다. 이 문만 독특한 효과를 내었군. 그래서 업그레이드가 가능하군요. 읍스. 아이 i d n t h e a 니가 들어온 걸 보지 못했네 고린도 보고 있나? 두유 <웃음> 두유 <웃음> 좋아하나? 장.. 자네 두유를 좋아한다 My space look at almost ready. I broke down a whole tractor b u i l d h e r 어 l a little 어 i t i b o e b o 가십 가십 <웃음> <웃음> 음, <웃음> <웃음> 둘 박스가 여기 하나 더 있군요 좋습니다 올드우드 맵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아 올드우드 맵은 필요 없습니다 가지고 갈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음, 뭐 이렇게 갖고 있군요. <웃음> 어, 나무가 필요했는데 얘가 나무를 안 갖고 있네요. 어, 그렇다면 어, 이어를 가지고 어... 30인데 60만 되면 되지. 이렇게 해서 이거 써서 그냥 저쪽 열고 저거 뺀 저거... 패브릭이나 먹고 가죠? 이거 열었었니? 어... 열었었네 잉? 딱 세게 패브릭 빌몰토브칵테 비온다. 온다. 비가 오려한다. 울프맨 캠프도 있습니다. 여기 가서 뭐팔게 있나? 이거 다 저한테 필요한 건데 말이죠. 일단은 만나러 가죠. 그래서 눈도장 찍고. 하이드아웃 근처에서. 이씨, 어디야, 여기? 근처에서 또 파밍하고. <웃음> <웃음> 초파한테 졌나봐. 너무 불쌍해. 나 어딨니? 자 아래쪽인데? <웃음> 아, 내가 너무 어두운 쪽으로 이동을 했었구나. 아이겜 스벨... 리어스 l 리가 없지. s- 리가 없지. 아뷔데 니가 해냈구나 울프맨이 뭔가 시킵니다 근데 뭐라고 하는지 난 모르겠어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한글 패치가 시급합니다 여러분 필요한걸 안팔고있죠? 툴박스 있는거 말고는 뭔가 시켰어 어...여기 나와있네 울프의 오퍼 아 이게 그거구나 치킨 레이디 치킨집 할머니, 닭장 할머니 그 문을 열수 있는 그 키를 얻어 달라고. 아 저기 그퀘스트군요 약간 얼핏 보니까 알겠어. 뭔 뜻인지 모르겠는데 <웃음> 그런 얘기들이 쓰여 있는 거 보니까 대충 알것 같아. 음 이제. 이게... 그게 좀 갈리죠? 어... 주인공이... 이제... 어... 뭐 도와주던, 안 도와주던, 뭐... 깽판을 부리던 말던 어... 여러 선택지가 있는데 게임 내에 뭐 방영되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잘 이렇게 심각하게 막 뭐라고 해야 돼? 예를들어 스카이림... 같은 서브캐스트를 하다보면은 아니면은 폴아웃 시리즈라던가 팩션에 따라서 뭐 수장이 된다거나 아니면 그 팩션 자체를 없애버린다거나 그런 뭐 비슷한 즐길거리가 있어요 다크우드에 누구를 먼저 도와줘야 내가 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아이템 보상도 달라지고 대략 그렇습니다 하지만 난 <웃음> 여러 차례 다양한 사람들을 도와줬지만은 어... 누가 뭘 주는지 다 까먹었기 때문에 아마 울프맨이 무기를 갖고 있으니까 아마 무기를 선물해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울프맨을 도와주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 음... 잘 모르겠군요 누굴 먼저 돼. 도와줘야 되는 것인지 업그레이드 또한번할수 있다 삽이다 삽 <웃음> <웃음> <웃음> 웰더가 이게 챕터 2에서 나오죠? 이거는 이제 못 만들고 아닌가? 어.. 웰더가 올드우드 쪽에서 만들 수 있던가? 일단은.. 인벤토리 업그레이드 짜잔! 두칸 이더 늘어났군요 하고 이거 쇼벨 이 쇼벨을.. 이제 내가.. 삽기사가 된다.. 어.. 그러네.. 웰더는.. 웰더..가.. 어.. 챕터 1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물건이다 안 그러면 이게 이게 없을 리가 없어 음... <웃음> 음... <웃음> 어디보자... 스텝 총알 병 병이야, 병. 병... 물로토브 칵테일. 못 빌... 오케이. 헝겊슬! 팔아버릴까? 이게 개당 7의 밸류를 가... 가치를 갖고 있으니까 0, 35... 70... 140... 140밖에 안 되네? 음. 음. 일단은 파밍을 합시다. 아직 시간이 많이 늦지 않았으니까. 아, 근데 비가 와가지고 이게 좀 애매하네. 어두운데. 어이, 깜짝이야! 너이 새끼! 하! 야, 데미지 봐! 야... 이거 나무 몽둥이로는 상상을수는 데미지가 나오고 있죠 이거? 사람을 두방에 저세상으로 보내버렸습니다 따뜻한 주님 곁으로 그분이 보듬어 주실 겁니다 아... 이거 만져도 되는 시체가 있어요? 아... 노다즈... 노다즈... 좋서 삽을 얻었으니 이제 내가 얻고 싶은 건단 하나다 바로 총이지 고무고무 고무 총이 아니고 모래바지 빵야빵야할수 있는 위대한 총그 총이 필요하다 어? The Cups of the some unlucky bastard who'd be tied to the 음... 시체가 나무에 묶여있다 뭐 그렇게 적혀있는 것 같아요 머리 막던좀 봐! 이 새끼가 있는 기 까불고 있어 이거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게예 아아.. 나무 나무가 많습니다! 이런 파밍을 원했지 좋았어 난이도가 낮아서 그런가? 아니 그것보다 난 진짜 하드모드를 선택했던 것 같은데 이상하네 안그러냐? 고린도? 또 내가 하드모드로 할고 하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지 않니? <웃음> 그렇기 때문에 네가내 목숨이 몇개 남아있는지 알려줬기 때문에 이상하네? 버그인가? 픽스 1.1 버전이 되면서 내가 일, 영, 1.. 0 버전을 했다가 이제 핫픽스가 되면서 난이로 갑자기 그렇게 바뀌어버린 거야 이하나 이제 가능성 제시를 하는 거다 왜 그럴까? 잠깐.. 음식, 음료수 좀? 음 어.. 뭐가 어떻게 된 거야 대체 야.. 탱크렉 무기가 음. 있을 겁니다 야, 와! 선빵! 에이? 선빵 필승! 야, 아이템이 꽉 차버렸다? 뿅! 와 어떠냐... 화려한 스텝 아니었습니까? <웃음> 시체가 이렇게... 싱글, <웃음> 아, 이걸 누구 코에 붙이라고, 이걸, 대체, 대체, 이걸 누구 코에 붙이라고. 구해보치라고... 그래도 가져갔다. 이거 먹고 튀어야지. 굉장히 크군, 돼지우리. 이번에도 돼지우리 탐험을 하지 않겠어요? 아, 너잘 만났다, 이 새끼. 그 모두 밟아버렸어. 여기를 조질 수도 있긴 한데 조지지 않겠어요 난 빨리 챕터2로 하고 싶어 일로 가면은 길이 끊겨있다 일로 쭉 간다 야 이거 제때 갈수 있나요? 중간에 이러고 있는데? 아 이거 쭉길 따라가면은 바로 나온다 집이 좋았어 건들면 터지죠? 저게 꿈틀거리는건 절대 건드려서는 안됩니다 성소가 있습니다! 하... 이정표가 또 이렇게 남아있구만 어이 똥강아지! 어? 어? 어어... 어. 방금 나랑 들교한거임? 어, 이거 버리고 오드 미트 가져갑니다. 벌써 타죠? 음, 좋아. 자, 피는 이거 넣고요. 아, 이거 막아버렸잖아. 나 오드미트 넣고 시간이 없, 별로 없다. 다 넣어버린다. 나무위키도 뭐 적겠지만은. 뭐 시간이 많이 부족하다 뭐 재료를 빨리빨리 파밍해야 된다 뭐 저도 많이 말을 그렇게 달고 했습니다만 어... 이것은 그렇게 아주... 힘든 파밍을 지닌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마구 쓰셔도 됩니다! 있는 거 그냥 싹다 갈아 넣으시면 됩니다 보십시오... 이 맵... 어... 여기 말고 아, 여기가 아니야. 나하게 한잔했다. 아까 그 워크 벤치 보관함에 넣어진 아이템들을 보면 알겠지만, 은 굉장히 많습니다. 아이템이. 엄청 많기 때문에 마구 낭비를 하셔도 돼요 아껴 써야지 두개 하나, 다섯 개 일단은 여기 막아내야겠다 막아? 막아? 아니야 안 막아도 돼어 잠깐만 아무도 없는데 막 뛰어다니는 소리가 난다. 난다요. 소리가 왜 난다요? 대체 왜 소리가 난다요? 잠깐만. 아니야. 얘다. <웃음> 응? 음? 아...있나 본데? <웃음> 있나 본데? 지금 저 발자국 소리가 왜 달리냐면은 여기 옷장이 있는데 그걸 계속 밀고 있는 거예요 야만이니 으 아, 그렇구만 아유 아유 왜이래 그래 이거 굉장한 염력이다 나도 저런 초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어 아이템 정비나 하고 있자고요? 별로 할 것도 없는데 어, 저거 설마 버섯입니까? 빨리 줘, 빨리, 빨리, 빨리. 아이, 미친! 개새끼야! 어, 까불어? 내 이거 가져가야 돼. 넣고 밤엔 안 되죠. 음. 음, 못을 이렇게 같이 두자. 아, 아이템 정리 깔끔. 깔끔...한 듯... 아닌 듯... 하면서도 깔끔한... 그 느낌... 이거 고쳐야 돼요. 어이거... 아 어, 깜짝이야! 깜짝이야! <웃음> 이새끼 놀랐잖아, 놀랐잖아 이 새끼야 놀랐어. 내가 놀랐어... 해주시고 아왜 그래 부시지 마 그냥 들어와 너 내가 밤에 어 한번 저 줬다고 저거 에 퓽신? <웃음> 여길째 <웃음> 되었습니다 어서 빨리 올드우드 쪽으로 가야되는데 계속 놀고 있군요 쩝쩝쩝, 어... 어... 음. <웃음> 음. 음. 음. 음... 음... 음... 어... 뭘라 그랬지? 헝겊을 판다... 아니야. 아, 시계 필요 없어. 나는, 감각으로 알고있다 지금 시각을 말이지 여기 삽니다 어좋아서요 아주 좋아요 지금 잘 돼가고 있어요 계 o 음.. 아 이런 <웃음> 잠깐만. 어, 가스랑 고급 두 개를 좀 주십시오. <웃음> <웃음> 아, 내가 이거 랜턴을 만들었을는데 아, 이거 까박했어요. 까박해서. 까박해야 그래. 날픽. 아니야. 낙픽 아니고. 음... 음. 일단 테이프 있고 펜벨트 있고 자일이이 넣고요, 이이렇 넣고 넣고 다다어어봐리리 바이크 크 벨을 립립다자전전거저저씨기 <웃음> 오지? Something is happening. 뭔가 일어났다 어, 왔구만. 헤이아파스 알바 아랫 예바스 암드레서티스 이어스 술이 있어야 돼. 저 아저씨를 어떻게 사용하는 거냐면은 음. 술을 줘가지고 다른 하이드 우스에 있는 아이템을 제가 현재 있는 위치로 가져오게 할수 있습니다 노드 드라이 미도에 있는 곳을 가져다 주시오 저기 가버렸죠? 자 이때 나는 음... 마을을 갈 것인가 아니면은... 다리를 건너서 올드우드 쪽으로 갈 것인가 정할 수 있습니다 해서 어디로 갈 것이냐 올드우드 쪽으로 갈 것입니다 <웃음> 금방 그렇게 정했어 마음속으로 그러니까 어 펫불 가져가고 어, 몰르토보 칵테일... 총이 없으니까 몰드토버 칵테일 가져가고 이렇게 go, go go 자 가자 가자 음, 우주로 쭉 가면 되죠 버섯 조심하시고 <놀람> <웃음> <웃음> <웃음> 숨이 굉장히 찬. 그 아이템이 있었던 것 같은데 신경 쓰지 말자. 저렇게 여유롭게 돌아다니고 있죠? 이때 디통스를 아 미친놈아! 어이 새끼야 내가 디통스를 먼저 치려고 했던 이거. 저게 창자를 주렁주렁 달고 옵니다 피를 아주 그냥, 그냥 끝내줘야겠죠? 저 녀석은 이걸로 때려주는게 좋아요 에잉? Okay. 수가 없죠? 횃불말고 랜턴을 이렇게 하자 여기가 굉장히 어두운 곳이기 때문에 숲이 빽빽 해가지고 나무랑 울창한 풀들이 무성합니다 일단은 아무렇게나 지나가자고 아무렇게나 돌아다니다가 요것은 건드려도 돼 올드 즈캐스트 안하고 바로 오더이 패기 이거 헌터 캠프인데 이거? 아, 크리피 하우스네? 에이씨길 따라서 한번 가보자 스템이 나왔기 해야 되니까 그리고 아직... 굉장히 시간이 많은 아침 빠른 아침이기 때문에 그 아래쪽에는 시간 정지된 곳이 있네요. 이게 사람이 시간이 정지가 된 거야, 이게. 왠지 모르겠는데 시간이 정지되어 있다고 설정을 본거 같아. 아, 일로 와 보시지. 진짜 갑자기 고개 빡 돌고 이거 빡 때리는 거 아니겠지? 아? <웃음> 어허. 이놈새끼 어, 어, 위험해. 어, 자, 피가 반칸 달았습니다. 이거 맞춰주시면 됩니다. 버섯들 있는데 나중에 채집하들, 채집하기로 하죠 버섯은 전에도 얘기했듯이 유통기한이 있어요 잘려와 5등 미트도 유통기한이 있기 때문에 하이드하우스에서 빨리 빨리 에센스를 쭉 뽑아 먹어줘야 돼요 그래야 매우 매우 아낄 수 있는 그런 소모성 아이템인데 야 찾았다 있다 있다 있다 있다 바로 찾았네 하, 좋았어 5분 키고 하라라라 하나 더. 애시드 블루드. 내가 지금 많이 쳐맞으니까. 써다이는 일단 필요 없으니까. 이거를 하겠습니다. 2,400이나 모아야 돼. 야, 미쳤어. 버섯이 있네. 버섯도 다 넣어버리고. 어, 야, 버섯. 왜 이렇게 많아, 이거?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빨리 줘? 야, 웨폰 파츠 있네요, 여기? 살 필요가 없었던 거였어? <웃음> <웃음> 여기서 밤 새도 될거 같은데? 아니야, 나무랑... 가솔린 부족하니까 안 돼, 야... 자, 여기 웰더 있죠? 잡지 있고 웰더가... 하... 스크램메탈이랑 필요하네 근데 없어 스크램메탈이 그러면 은 밖에서 구해도 될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뭔가 굉장히 많이 쓰여있군 거리도 보고 있다? 이건 안 해줘도 돼 여기를 넣고 자 이쪽에선 랜턴을 쓸 필요가 없으니까 빼놓고 일단 <웃음> <어떤> 밀더 <밀도> 넣고 <웃음> 여기 어디 배터리 트랩 있어야 될텐데 제 트랩 없습니까깐 짝다! 잠깐만 발소리가 나 어디서 나는거지? 발소리가 어디서 나는거지? <웃음>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웃음> <웃음> 내사인발자 <사이 웃음> 소리가 나는데 오, 안 보여! <웃음> 어디야? 이거 하나 하나 얻은 건가? <웃음> 어이구 에이 저기 또 스톤 있다 스톤 좋았어 이쪽에서 소리가 나는데 안 보여 <웃음> 애가 안 보여 어떻게 대먹은 것이지? 이철치있고요 아직 꿈속에서도 보지못한 철치를 벌써 와버렸습니다 그렇어잠깐좀 피하자 이게 없다 지금 내구력이 없어 어... 빛이 있으라! 이거 만지면 좋됩니다 아, 예, 아안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안안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안안 좋아, 아 괴롭히신. s e c u r i t a o 낙 n t o o d Not g o o 마법진이 있다 사람이 아예 없죠? 열려있네? 어? 여기 왜또웰드웨가 있어? 좋았어 미기 있다! 참날 버섯 아 버섯 먹으면은 피 채울 수 있는 걸 그걸 했었어야 되는데 씨야 여기 헝겁시 원래 있었는데 헝겁시 없네 뭐또 이런 개같은 경우가 다 있냐 비밀번호 모르죠 아직. 백팩, 백팩, 백팩. 백팩. <웃음> 일단은 올드우드 쪽 가서 정비하고 다시 사일런트 포레스트로 가겠습니다. 어, 지금 여기서 아이템 다 떨구면은 굉장히 빡이칠 것 같아요. 빡이 굉장히 칠것 같은데 이길 자신이 없어. 이거 있다. 나중에 쓰고 일단 달리자. 아래 우측 우측 열로 조금만 이동을 그렇지 있어 이거만. 빼 Just upgrade. Upgrade 랑 w i r 3. 이제 b e 가 c h 2에서 나오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다 만들 수 있는데. 도끼랑 이 익스플로이딩 배럴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웰더를 팔아도 된다는 것이고 술 있다. 술 먹고 어, 어 좋았어. 술 마시면 대신 달릴 수가 없죠? 음. 웹홈 파츠를 가져간다 야 이거 30이 없네 <웃음> 30이 없어 지금 가져갈 필요 없고 배럴이랑 테이프 배럴만 살면 어 사면은 샷건 만들어서 단발 샷건을 만들 수가 있군요 좋아 좋아좋아좋아 좋아, 좋아. 아주 좋아 음... 아 이거 고쳤어야 되는데 참 바꾸자 길 따라서 이쪽으로 쭉 가면 되니까 내가 아까 잡은 것인가? 일단 이렇게 가져가지 음.. 지난날의 멋진 흔적들이 남아있다 영광스러워 자랑스럽군 샤라이디 샤이니 우아 우아 우 우아 뭐가 있는지 한번 봐볼까요? 아무것도 없군요. 도시이렇게 많아? 어! 어! 어! 밟벌밟벌 뻔했어! 버섯 밟는 게 제일 싫어 왜냐면 기분이 언짢거든 <웃음> 어 우리 아저씨가 드라이비도에 있는 것을 가져다줬군요 아주 좋아 <웃음> 내가 이렇게 부자였어? <웃음> 아이템이 굉장히 많군요 일단은... 일단은 피어트랙 한테 줄 아이템을 다 모아놓자 백미러가 없네 미러를 아마도 뭐야 이거 네칸 밖에 안돼? 허허 이런 하이니스톤. 야, 벌써 부잔데? 내 네, 부잔데? 야, 가스 켜야지, 참. 안 켜고 있었네. 야, 일이 슬슬 풀리는데? 아, 시그이고또 필요한데? 이거 버리고, 이거 만들자. 좋았어 사이 시클인지 사이클인지 업그레이드 가능하군요? 뭐 내일 데미지 강하게 어... 이거 이거 일단 해 <웃음> 어... 홍겁이 없네 <웃음> 홍겁 있어야 감옷을 만들 수 있구나 이룰수가 음... 어... 아이템이 굉장히 많다 스크램메탈 넣어놓고 나무 굉장히 많아. <웃음> 엄청 많아. 이거 이제 각 올드우드 쪽으로 가져가서 거기서 파밍하면 되죠. 거기서 정비를 싹 하고 파밍을 하는 것이야. 땅, 땅, 땅. 그꽉차려고 그래, 이거! <웃음> 어떡해! 대단한데? 어, 어? 어? 어? 어? 어? 그, 누구요? 왜 남의 집을 막, 어? 조지고 부시나? 착한 어린이 여러분들은 절대 저런 짓을 하면 안 됩니다. 술을 먹고 꼬장을 부린다거나 어, 그런 짓을 하면은 어, 범법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에이. 아주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옷장을 부숴버렸네, 저 개놈새끼들이 저거. 아우 쌍 놈새끼들. 내가 특별히 이거 두 개를 놔주면. <웃음> 어? 그러면 너인 죽겠지? 좋았어. 저거 왜안 부서지냐? <웃음> <웃음> 냅두자. 저렇게. 저러다가 세어라, 내어라 하다가 이제 아침 되면 다 사라지겠지. <웃음> 어 누구세요? 누구세요? 벼어 트랩을 주고 하셨네 누가 또 이런 친절을 들어와봐 들어오면 뒤져 아니 이럴 수가! 아 이거 안 좋은데? 어야드대시 치니까 이게안 좋은데? 술마십니다 음. 음. 션 음. 이 있다면은 음. 음. 약 음. 이 있지 음. 그랑 일로 왔구나 에휴 인생사 뭐 있겠어? 저렇게 맞고 뒤지고 가는 것이지 이거 설마 스크랩 메탈로 안 만들고 바로 채취가 가능하진 않구나 채취라니 수집이지 <웃음> <웃음> 아이템 너무 많은데? 야올 곳이 왔구나 올 곳이 왔어. 물것이 왔어요 날이면 날마다 오는 벤씨가아니야어 근데 아침이야 <웃음> 자 날이면 날마다 오는 벤씨가 아닌데 어디야 <웃음> 저기 있구만 애미지 애니, 애니메이션 봐라 저거 신박해 아침이지랑 칠일째 <웃음> 어 왔나 새 부릅을 살까? 고민되네 아 롱베럴 저게 필요했죠? 야나돈 많아 나돈짱 많아 <웃음> 시계도 살걸 그랬다 자아.. 빠바야 야, 로프가 없네 로프 팔고 있습니까 혹시? 아.. 팔고 있구만 아 이게 빠른건지는 자부할 수가 없는데 벌써 샷건을 만들었습니다 싱글샷피스톨 이거 팔아버리고 어... 메탈파이프? 이게 필요한 데가 있었나? 어, 잘 모르겠군요 일단 스태프도 다 팔아버리고 하나 빼고 헝급시 필요해 방법이 있군요. 예, 시계도 필요한데. 아, 이게 칸이 모자라는구나, 참. 음, 어쩔 수 없지. 어쩌겠어. 좋아. 하고, 또 요걸 팔고. 아, 딱 맞네. 하고 이벤트 보러 갑시다. 세 번째, 아, 하아... 아... 이거를, 이거를, 이걸, 이거 뭐야? 이거 미나 이거 뭐야? 이거 야이 허약한 체질로다가, 만들어가지고 아 내가 이거 이렇게 찍었구나 아, 이런 어... 스크림 나무 씹어먹는 거랑 요 스크림을 찍을 겁니다 이거 케어폰 스템 이건 필요 없는 것 같아 자, 어떡하지 허약 체질, 위크롱 위크롱은 어... 고것입니다, 이게 스태미널다 써버리면은 스테이나가 다시 회복된 시간이 엄청나게 길어지는 거예요. 어, 이, 고민을 좀 해봐야겠는데. 음, 어떡하지? 결정 얘기 물어보겠습니다. <놀람> 자. 허파. 체질 아 어, 허파가 나왔습니다 <웃음> 이거랑 어 일단은 나무 씹어 먹는 걸로 하자 아니야 어 아니야 어 아니야 아 스크린부터 할까 아 이게 나무 씹어 먹는 거부터 하자 좋았어. 세이빙 중 아마 교회가 나올 겁니다 이제 철치, 아까 에? 어? 어? 어? 어? 내 이거 귀... 어? 처음 봐! 이 새로운 걸 넣어놓다니 아! 애시도있자 너무 사랑해요 어오 어. 이거 뭐가 튀어나올 줄 알고 이거 어 이게 뭐야 뭐야 아, 이쪽엔 아무것도 없군 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간 것 같은데 이거 호텔 같은데? 어... 좌측에 문이 하나 있고 우측에 문이 있습니다 어... 저는... 양손잡이이기 때문에 어... 좌측으로 가겠습니다 아이 이런 미진? 에에 자동문인가? 바이크, it's a terrible... letter trap 야, 뭐 도시가 있어 응? 가족사진, 에잉? 사랑스러운 가족들이다 예전에 주인공의 삶을 보여주는 것인가? 표트랙? 뭐지? 캘롤리나 뭐지? 개꿀잼몰카인가? <웃음> 이 스테이그는 <이스트에그는> 아니겠지? 설마? <웃음> <이스트에그 같은데? 웃음> 이 스테이그 같은데? 화장실 마스크 사장 h 다크드 땡큐 바이 시드 위자드 그래 이런 게. 이런 게 괜히 있을 리가 없지. <웃음> 그래, LCD 의자들 작업하는 데는 뭐여! 이걸 왜 넣어놓은 거야? 문이 열렸어. 열심히 갔네. 어딘가 에 빼먹은 게 있나? 다본 거고. 아니, 게임. <웃음> 아니, 이걸 왜 넣어놓은 거야? 주기라도 하니? 뭐 주는 것도 없잖아 <웃음> 얘왜 넣어놓은거야 <웃음> 애시도 괜찮애 <괜찮아요>, 이 개새끼들아 <웃음> 이게 뭐 개꿀잼 몰카인줄 알아? 어? 아 이거 어이가 없네 이거 아 뭐야 로프이 많았네 여기 아 이게 뭐죠 대체 난 교회가 나올 줄 알았는데, 교회가 나오질 않네? 하.. <웃음> 아, 좀 어이가 없는데? 아.. 정말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네.. 대체 뭐지? <웃음> 아니 저게 왜 나오지? 에시데이자들이 이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인데 저건 엔딩 때 넣어줘야 되는 거아니야난또 뭐가 추가된 줄 알았다 추가된 거긴 한데 게임 내뭐 스토리 그런 걸 보여주는 게 아니고 <웃음>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어 진짜 자 오늘 플레이 에, 여기까지만 하기로 할게요, 여러분. 하, 내일도 어, 플레이 영상 꼭 녹화해서 올려보도록 할게요. 썸데이를 또 <웃음>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몇번 <웃음> 월페이퍼에다가 글자 적는 것도 귀찮아서 안하고 안 있네요, 지금. 아, 좋아요랑 구독, 시청 잊지 말아주시고요. 꼭좀 부탁드립니다. 에, 그럼 여기까지 개코였습니다.